메인메뉴다 이제 매번 바꿔볼까? 히어로가 이번에 매번 조금 병장 예야 <Yeah. 웃음> 이번에 고급 한명 해봐 야 고급하면 중... 죽는다. 경기 회원까지도. 방금... 아니다, 고급하면 죽는다, 이거. 중급, 한... 중급 두 명. 중급 두 명. 그 다음은 아, 뭐 나... 하는데, 초급 고급하면 우리 나가, 망하나. 초급 고급하면은, 초급 맞는 지잘 맞아, 음. 까지 가. 음. 근데, 만약에 초급을 잡은 쪽, 음. 초급하고 어째 삐까쳐버리면, 나못댄야 <웃음> 시작한다 준비 완료다 삐삐삐 어어어어 어어어 안돼 난 탈출 아 <웃음> 탈출 할거다 그러면 나 <웃음> 그럼 딴 게임하는거가? 아니? <웃음> 한판 더 하자 이거 엔지니어스 러리 포더 파이트 내가 할 일은 바로 마학사를 짓는 거다 락! 화기 조룡채눌렸다 아우 어, 화기조 원창으로 가도 되긴? 아니다 지금은 안 하고 싶다 나는 마학사부터 짓는다 엔지니어 러리 포렉션 됐다 마악사를 지었다 이번에는 공수부대를 갈까 생각 중이다 <목소리> 참고로 적은 여기야 음. 아그두개 저기 보면서 영역 안전이 음. 저기에 박혀 있을 거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연료가 쪼여면 다 거진 전차 같은 건 꿈도 못가 보니까 다감면다거지야응이니 포인트 이자 우리는 여기하고 음. 여기 니는 네. 그 오른쪽 위에 나는 오른쪽 어 가고 있다 마침 지금 깔았어 저거를, 저거를 먹고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음. 이제 저기를 막으면 경사 경사에서 별도같이 막 오케이. 가운데도 가볼게 이 가운데 쪽에도 있길래아 빨간 줄이다 아간 줄이 있다는 건 이제 곧 아미코 here I got the point taking a i m 고 오케이 게임이 와보오 던지기 오케이 지점부터 새끼들이 묵어 그렇게 놔둘 것같냐 녀석들. 참고로 엔지니어 모가지는 아주 따이니까. 응. 음. 엄청 쉽게 따이거든, 생각 이상으로. 저건 난 정찰병으로 쓴다. Move it. 어, 여기 먹고 여기서 개겨야겠다, 이제. 가, 이 자식. 여기 승리고좀총 3개네 응. 여기 앞은 주의해라 저, 저기에 홈그라운드 얘네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다 그리고 너네 남은 놈들은 여기 있다 관측소를 짓는다 아 연결 점령 지어야 되네 응. 한번, 아, 여기 연결 시켜야 한다 여기 중앙에 여기 먹으면 욕을 응. 먹는다 나좀 빡센데 요음 그럼 빼라 빼라 빼라 많다 빼라 야뭐드라 빼는 키 뭐더라 T 키였나? 어 빨간색 느낌표 눌러든 오케이 아 그래 아 T인데 대각대각 여기서 이기자. 대각시키고. 그리고 너희 보병은 이제 여기다 보급창을 짓는다. <목소리도> 아이 뚱바. 오, 을공 있는 건가? Yeah, 보급 차은 언제나 필수 유닛입니다. 됐지, 슬가차발 yes, yes, 차량이 공격 당했다고 아, 이 지프가 맞았단다. 지프 머리 돌려라 위에 있는. 보급창 지원하리 미리미리. 이, 이. 어, 지원 놨다 업그레이드 돌렸나? 응응. 응. 아 아직 아직 지금 짓고 있고 이제 다 됐을 걸. 업그레이드 돌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업그레이드 돌리고. 오소는이 we'll right. right. 적당히 잡아놔라. 오케이. Okay. 일단 여길 먼저 먹고 여기다 그걸 지을 거다. 요 중간쯤에. 그 다음에 위로 치고 올라갈 거다. 일단은 여기를 계속 먹고 있는 게어 그러니까. 거기 거기 먹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사방에서 포위하는 식으로 써라. 그, 그게 낫겠다. 아 개빡세다. 천천히 진입해라 천천히 오케이. 막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우리는 천천히 파워 업그레이드 야 여기 물량이 좀 많다 이쪽에 가운데 부분이 거기 보통 아 근데 보통 야, 하나 하나, 많, 하나, 야, 하나 먹히는데 우째야 되노 방어해라 아, 아, 일단은. 오케이. 야, 여기 지프 위험하다. 언다 아, 아 맞다 지프 빼야 되는데. 빼빼빼아또먹힌다 <웃음> 일단 여기서 유지해야겠다. 야이 새끼들아. Yeah, yeah. 아. 이 yeah, a r 아! 제로스 연병하실게. 아시청저 아, 제압까 시켰는데. 야, 빨리 들어온다. 제압까 어디? 아야. 여기. 오케이. Okay. 아, 진짜. 언제 했노? 잠깐만. 아쉽씨 빼야겠다. 너무 늦게 온다. 왜? 야, 나좀 읽는디. 에이, 들어가면 지금 큰일 나겠지? 내가 있을 때 들어왔어야지. 이게 아, 나 지금 그거 병력 뽑고 있다, 지금 밑에서. 그거 하고. 하고. 아이, 막사. 업그레좀 이따 해야겠네. 지금 바우걸 했으니까 우리가 나서야 좀. 아. 음. 야, 아니, 저격당한 소리. 저격 계속, 계속 들어오면 일단 빼라. 이제 빼고 있다 지금. 아, 이기는데, 야. 저격수 있으면 네가 밀릴 가능성이 높. 어, 근데 이겼다, 요 <웃음> 어. 어허이. 일단, 보급창 얻으라고. 야병에 너무 뭉쳐놓지 마라 박격포 같은 거 맞으면 한방이다 박격포 안 날라온다 지금. 아 시발렴 저 여기 시발렴 아 여기 날라온다 네. 너네들 빼고 피락시키고 국민이 d i s 보내 p 보내 n 쇼투자할 어디서 MG 디저관 소리들? 어? 얘네도 언제 먹었냐? 오케이 도전이 있다 어? 야, 우리가 먹었나 여기? 오호 오호 오호 어 됐다 니그는 이제 끝났다 아씨 가끔 빠지도날라시발 뺀다 아 이거 옥색깔 니제 하늘색깔 어 일단 여기 먹어서 다닙니다 일단 차는 박살났는데 었 뽕차 끌고 간다 나는 그래도 일단 여기 일단 너는 이제 죽을 운명이니까 너희들은 구기방패가 되어라 오! 왓더 오야 오케이 판판가? 뒤집어였네 아 <웃음> 야, 이 거북이 있지? 됐다, 야, 내 지프. <웃음> 일단, 여기 빨리 먹을게.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니가 들어와서. 먹을 수. 근데 다시 애들 내려올 거야, 응. 응, 조심해라. 빨리 처먹을게. 야, 내려왔다. 빨리 처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문제는 거기를 먹어도 다시 내주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자식들 너희 졸댔다 너희 됐다 <웃음> 먹었다 <웃음> 이겼다 받아라 야. 음, 그냥 하아이으나 <웃음> 녀석들 죽어라 비행기 날아갑니다. 비행기 근데 뭐야? 이거 정찰하는 거? 어, 디에 적이는지 봐, 아다 No, no, no, no, e o e o no, no, no, no, no, no, o n n o n n no, o n no, o n no, o n 딱 아, 장갑차 들어온대야 장갑차 장갑차 조금 기다려라 너희 망했다 네. 아니 꺼져라 뭐방한 포탄 때려박았네 <웃음> 곡사포 때려박고 있다 지금 어못데 곡사포 아, 아, 아, 내가 뭐 켰는데. 아이, 젠장 샤프 어디다 박아놨 여기, 여기, 여기. 전선 뺏기고 있어서. 뭐 스킬 쓴 거가. 어. 아, 스킬링이야. 눈잉 끝났다. 박살이 있다. 한대 맞아라. 악, 거기 말고요. 됐다. 주포 파괴시켰다. 잘었다 학살 났왔다이 자식. 네집앞에 때려 맞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이 새끼. 아이 새끼봐라. 우병무선 줄 모르는 거 아닌데. 도망가는데. 어디 보자. 저육수 하나 죽이겠다고 몇 명이 몰려가네 <웃음> 저 견지 좀 해야 돼 어쩌자 얘들아 안 웃어지는 척맞고 뒤... 던지. 적들을 없애라. 야, 이 탱크 어떡하냐? 우리 우리 쪽이 자꾸 돌아다니는데. 아니 있다. 뒤치기다야 오케이 오케이 들어간다. 오케이 사람 들어간다. 들어가자. 들어간다, 내가 간다. 자, 먹어라. 너이 자식들, 가자. 미, 매운 맛을 보여주자. 응? 음. 같이 가자. Let's I mean, go down. 이쪽이 나는. 많이 그렇네 일단 이것부터다 먹고. 아, 밑에 탱크돌아 다닌다. 이 새끼. 이즈이 새끼. 니즈야 니즈키. 탱크 탱크 즈이까 이거? 탱크 없어야지. 어, 그야부 거... 샀다. 뭘 <웃음> 부쉈냐? 응, 어, 곡사부샀겨 오, 오 사프 샀다. 탱크 보스니까 좀 재밌네. 뭐가 이제 이 새끼들 받아. 아유 태강로가 졌던 데였네 중앙을 확보해도 못태 그래. 아 저기 여기 있다. 여기 방격판. 오케이. 저.. 저 새끼들 죽이고 들어간데 순순히 빠지겠더라면. 자, 난 이제, 다시 전진을 시작해야 돼. 곧 여기 겉좀 뽑아 먹는 애들 다 죽여도 되나? 응? 어. 너희 다 죽듯 어디야, 이거? 겉좀 뺏어 먹으려는 새끼들, 대가리 다 뜯어, 다 뜯어 먹고. 그래, 레인저가 들어갔다, 이제. 레인저 근데 그렇게 막 센놈아이디 체력이 아 이건 나중에 몸빵 좀될때 썰려고 몸빵. 몸빵은 원래 된다 창고 <웃음> 알까기 한판 해야지 <웃음> 어디야 이게 여기네 yeah, yeah. 야 가운데 좀 위험하나 가운데? 아니 다빠졌 나도 병력 다 빼가지고 모르나 가운데 이 새끼들 한번 보러 가야겠다 아 근데 이거 좀 재밌는데 이제 중국이랑 할 정도 되니까 뭐든 익숙해지면 재미 아니 갓게임이었다 이게 특탐병 죽어라 아, 일단 너네들 일로 올라간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봤나 개판? 가운데 개판이라고 일단 거점 재확보중이고 아이씨 아 탱크 두개 개새끼들 이야 예, 등신으로 볼 거야. 한... 아, 아, 저 아직 안 먹었는데. 음. 아, 야, 이야되 공수부대 들어간다. 입벌려라 이식. 멀려라 공수부대 들어간다. 쟤 e a 데 점수는 s i n g a v i c 니 o r y p 니 i n t We 귀엽다. <웃음> 아이 탱크 보스는 거왜 이래? 리미냐야 배구 구경, 배구 미리 구경, 꼭사아다자인연 <웃음> 야, 신난다. 이 밑에 이거 가스 먹을게 지금 중앙지역을 재탈환해야 합다어 그래 여기서 그거 하고 전선 유지하고 이 새끼들 쫓아내도 되나 혹시 아 죽여라 쫓아낼수있냐 그냥 다 줘라 일단 이 가스, 가스는 먹자 뭐야 이, 이 새끼들. 나이 아, 새끼들. 눈이든 끝났다. 이 새끼들 어 임마. 이 새끼 여기서 누가 애들이 헛짓거리 하고 있네 e n e m 아이들 눈이들 놀러 가자. 이 밑에 거 먹으면 되지 아 심심하다 여기다 뭐좀 하나만 떨구자 으악 <웃음> <야>, 심심해 <웃음> 심심해서 뭐 떨권나 <떨군가>. 떨궜 <웃음> 이걸로 더틀렸다 지금 맘에 들지? 선물이냐 저거 응 음, 선물이다 똥 부탄이다 야 건물 무너지면서 군대 하나 분석 당했냐 어허 군대 하나 부졌다 아, 야 미친다 여기 안 된다 너를들다 빼라 아 위쪽 언제 뺏겼냐 여기 야 중간 뺏겼어 응 음, 뽑아야지 개새끼 미도 야, 너무 한강도 들어갔다. 그럼 뭘사당하아 괜찮다. 이 자식들. 아, 잘냥 눌렀다. 아, 근데 여기다 뿌려도 되겠다. 아, 인력 아, 부정이다. 뒤에 좀 떨궈서. Move it down. Moving. Bringing engagement. Moving out. Yeah. A casualties being reported. Yeah, moving. Get down armor! s t a e r under attack by armor! Get! Enemy unit down. 상대 병력이 왜다 우리 그러니까 상대 <웃음> 병력이 왜 여기 있어 야 우리 쪽 쳐들어오는데 도와줄 사람 지금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예, 우리, 우리 기지 사이에서 난동 피운다. 잘 아, 들어오라. 우리 기지 사이에서 난동 피운다, 애들이. 이쪽에서 그거 한다, 난동 피운 다음에. 뭐. 이놈. 간다, 이기 야, 근데 레인저 이거 뭐 들고 있는 거냐? 응? 음? 레인저. 레인저. 로켓 런처가. 바질를 바주카드로. 바주카드로. 어. 어, 됐다. 탱크, 탱크 보냈다. 근데.. 엔진... 바루카 쓰레기다 어.. 에, 엔진 파손 시켰다 일단 맞아도.. 맞아도 큰 티가 안 됐다 꼬사지 다행이다 아..씨.. 아, 분석당했다.. 예엔병 어.. 어쩌지? 진짜 이거 지겠는데 너무 휘둘리는데 그러니까. 아 휘둘 또 왔다 여기도 또 왔다 그래. 이쪽 전선에 평화를 되찾았다 야내쪽좀 도와줘 도와. 와아 예. 근데 아직 완전히 찾은게 아니라 아직 조식게 남았다 어? 나갔네? 아이씨 아이씨 여기 아시 are i 계속 이거 또 오는데, 아 이거 스포도 한다데 한번 딱 빼야 돼. 또 전선 유지가 안 되네. 지금 나도 병력이 없다. 주포 파괴 시키면 괜찮나? 주포 파괴 시키면 수리될 때까지 정신 만들어놨다 그래도아 오스트빈트 저거까지 꺼낸다 그니까 저거 저 새끼 때문에 라면 있어 으흠, <웃음> 주포 파괴. <웃음> 어? 뭘, 뭐가 파괴했냐? 어, 그냥 폭격 날렸다. 오. 근데 저거 폭격이 비용이 드럽게 비싸. 아이스. 어떻게 하나 또 온다, 이거. 야, 니네 집, 니집 네 터트리고 나니까 이 집. 그니까, 우리 집 터지고 있다, 지금. 아 개쉽지, 이거. 개빡진 야, 개주됐다 이거. 자, 가다, 공, 자, 가자, 에어본. 쓸어버려. 놈들의 아, 대가리를 딱 뚫어서, 다시 일어서지. 에어본, welcome to France. 이 장갑차를 못 이긴다, 야, 이거. 저건 장갑차가 아니야 전차다. 잠차, 장갑차 하나하고 전차 하나 있어 장갑차 위에 있다 어 터졌네 아, 오케이 땡큐 <놀람> 아, 다시한 게임 끝나 이거, 개기면 이기는 거 아이가, 근데. 아니, 저거, 거점 뺏기계 개기. 개기에서 이기려고 해도 점수상으로. 야, 지금 내, 내 쪽이 좋댔거든 나는 갈거 같은데. 와, 씨. 아니 병력이 너무 빨리 분쇄당한. 음. 아이씨. 지뢰가 왜이어 와, 상태 봐라 아, 저기. 여기는 안된다 안 여기 전차로 그냥 떡 칠돼 있다 여기. 원래, 독일군 진영이 그러겠노. 원래 전차로 떡시된 놈. 장갑차들 뽀사버릴 거다, 근데. 우 씨. 씨. 아, 좀만 더 먹어 먹을 수 있는데. 됐다. 야, 나는 그냥 터지는 게 답일 것 같은데. 구원 들어옵니다. 야, 이미 없다, 그냥. <웃음> 구원은 못한다, 이. 아니 가능하다 대전차포 하나 끌고 왔으면 된대 이 수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다 어? 바사삭 바사삭을 만들어주면 오지 <웃음> <웃음> 도대체 뭐들고온 건데? 공수부대라 한다, 나는. 아, 공수부대? 아, 이거 800개짜리 야이가 외부전투. <웃음> 800개짜리 한번 써볼까, 저거. 외부전투단. 아, 씨, 저격수 때또 빼야돼. 지금 저격수 튀어나온다. 또? 아아 저거 하나 잃겠는데 저격대형 너무너무 엔지니어 하나 갖다 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나의 인생은 여기까인가 보다. <웃음> 저 보병을 갈아야 하는데 갈수 근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탱크가 한네개한 한 번에 쳐들어가지고 다 터졌거든. 상대 전 차는 보수부대로 쉽게 잡을 음. 전 차는 문제없이 음. 잡을 수 애는 있는... 음. 계속 저격당하니까 애. 애들... 아기 없다. 내 우리 본부는 끝났다네. 응. 완전 끝은 아니란다 얘야. 아직 한 판이 남았다. 야. 함스럽불라 저거. 씨발 저격수 대가리만 다 뜯어버리면. 안... 네, 본부에 불났다, 나는. 수리해라, 그럼. 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수리는 가능하거든, 확실히. 수리 어떻게 하는데? 아, 여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 수리 시작한. 본부를 수리하기있어 여기서 전차로 확 체제 전환해버려.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야. 나그 아, 막사 짓고 다시 시작하면 되나? 어. 리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야. 그거 안 돼. 공수부대가 역겨운 점은 잘 생존한다는 거. 일단은 막았네 응 막긴 막아가지고 다행이다 일단 얘들 병력 다시 수리해야 돼또 들어오면 우리 망한다 에어본을 계속 에어본을 다 수리 잃어버렸 빼나 좋았다 어? 철십자! 미친놈들 야 철십자 떴다 예엔병 어, 어쩌노 철십자가... 일단 백력 빼라니 뭐 본부 수리 마저 해라 엔진 어? 무조건 수리, 수리 돌리고 있다 지금 80자 적어 죽이려면 개고생이야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얘가이 새끼 아이 새끼 저거 진짜 안죽니까 어, 뭐야 이 새끼들 노라이들인데 저거 자체 능력치가 진짜 개랄만아 뭐야 미쳤는데 내 일단 빨리, 야, 막사 슬이 정도까지 했는데 아, 시발아안돼내 네. 목을 아안 네. 수리 안돼 아, 네. <목소리> 오, 오가 위치 잘 잡아서 치러봐봐 아, 저, 저, 구석에 박아야겠다 구석에 박아야겠다, 이거 진짜 오케이, 여기 수리 다 됐는데 뭐야 저거? 후방이니? 아 진짜... 아씨발떠 들어 뭐야, 뭐야 또야? 망했는데 나 여러분 야. <웃음> 야, 뭐, 다고있다 뭐야 뽀빨네 나도 목 없어서 뭘 해주기 어려 저격? ㅅ 발또 저격이야? 갑작 들격 뭐야 저 빨간 점은 설마 꺼져 이 ㅅㅂ 뭐가 아니냐 포킹 날려버리고 바로 아 <웃음> 레전드 이야 레전드 적용 머가리에 바로 포격날려고 아직 우리 시간 이 있으니까 버틸려면 버티슴나 봉병을 뽑아야 된다 이거 이길 수 있나? 됐다 야 옆쪽에서 쳐들어온다 야 이제 철십자 들어왔다 철십자 들어왔다고? 어좋됐는데 이거 단단히 철십자 정도는 쫓아낸다 뭘 그래? 철십자 한분대 정도는 꺼? 오. 이제는 다른데서들어온다는 게. 아.. 저 새끼 모른다 쟤들만 들어오는게 아니라 이거 쎄다, 충분. 바가 많아가지고, 어찌됐지, 어찌됐지. 음. 내 뺀다, 죽여라. 천십자는 하나라도 살려주면. 다 죽여라. 오씨다행 아직 재건할 시간은 어느 정도. 빨리빨리 제거합시다. 야 그리고 의무대지 알아, 의무대. 지어라, 의무대를. 오케이 의무대 짓다가 지금 빠사져가지고. 없는 <웃음> <웃음> 아, 데 이유가 있다. 일단은 이제 경력을 다시 재무급해 봅시다. 야니 네 집으로 또 들어오신다 뭐가? 장갑차 또들어오신단다 어? 맨날 우리 집만 좋아하는데 얘네들 <웃음> 너 저리 진짜 네... 미친다네 동네 부기다 내가 미친다 진짜 왜 저렇게 니네 집만 좋아하냐 그러니까 자 여기 보이지 여기 요것들 이 불순분자들 어 그러니까 저거 저 불순분자 대가리를 뜯어야 하는데 뜯자 이따 회복 중이잖아 난이 새끼 수리하고 아이씨 빼빼빼빼빼 장압차가 다 이쪽으로 올라오네 그러니까어내 기지 입구는 막기 편한 구조라 야 우리 이제 1 0 0원짜리 밑으로 떨어그러니까 붙자노 이거 이 이상 밀리면 진짜 답도 없다 재정비하고 다시 나서야지 집 앞에 또 장갑 잡았다 물러나게 해야지 무력 행사가 필요할 때 아니다 아직 137밖에 없어 13이 너무 작아 있어야 됐다 팽패브릴라 <놀라> 아씨 철십자 또 있다 철십자가 또 있나? 응. 야, 얘들은 또 뭐냐? 어디? <웃음> 우리 집 앞에 <웃음> 뭐야 저거? 뭐한 새끼들이냐고 그랬지? 갔는데 죽었다 여기 철십자 서 있다. 음 철십자 확인했다. 개 새끼들 저거. 바어먹을 새끼들 우리가 그런다고 물러설 것 같나? 저 건물 무너뜨려 버려 쓰레기같은 건물 새끼 없애 버려 뻥이오 에이티는 이 쯤에 재배에 야이씨 이번에 우리 집 앞에 그렇네 음... 에이티 재배저거저 일단 한동안 연명 저격된 예명할 스테이 어 뭐야 야 가운데는 지금 어떠냐 야나 가운데 한번만 볼게 아 씨. <목소리도> 뭐야? 가운데 a r r 아 v e d a 한발더 중복하게 야, 가운, 야 가운데 상태 어떻냐 지금 가운데 저 오른쪽 위에 애들음 파이어 핫 저격 때문에 싸우기가 뭐만 하면 저격이 그러니까 뭐만 하면 저격 튀어나오니까 그래 인구도 모자라서 더 뽑을 수도 없어 상태 어떻냐 지금? 나개 아, 파인데. 중간은 괜찮나? 조금만 버텨야 되더라. 공지어 나아온다쓸어버려 y e 어 들어가는 거다. 나 중간 상태만 좀 보자. 아씨네, 뭐야. 이거뭐 무너뜨려버려. 찾았다, 이새끼 <웃음> 중간폭격 중앙으로만 존나게 달려서 먹어야지 20점이라서 달려서 먹지 않으면 밥도 없대. 나도 조금 달릴까 달려서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러 빨간 점야 잠깐만 그걸 잘못 날리면저것만차내죠 그거... 그건 그건 마... 그럴이거 빨리 먹기라도 먹어야지 계속 편한 기술을 그답다고 좀 왜 에이지다 뭐 <목소리도> <야>, 나... 모... <목소리도> 일단 또내룸쫙 비중 잡아야 오케이. 엔지니어분, 다행이네 엔지니어가 30k 이 q u a 또 Here we a r <foolish> 분석이사서 그래 는 대중의 인다 응, 거. 처당한다여기 내주면 진짜 게임 끝인데 보 음. 그러니까 다보 아이씨 이분 너무, 너무 사상 자연적으로 살아남는게 계속 에어범야 아, 졌다. 왜 그랬어? 뺏겼 하나 뺏겼다. 가운데 이거. 아... 너무 힘든 게임이었다. 어, 한판더 해야겠다. 야 <웃음> 나는 아, 빨리 엄마 잘한다. 자야겠응강 음, 앞쪽으로. 오전에 또할 내일 오케이. 내일 들어온나? 내일? 응. 내일? 오케이. 파이. 어우 어, 진짜 개고통이었다. 아. 고문이었다. 고문. 와. 아 전에는 고급일 때도 이게 어, 나, 나 어나왜이리 어렵지? 어. 야뭐 상대. 응. 아. 이건 다음번에 음, 복수전. 아 아직 뭐라. 응. 어, 아직 네가 뭐 이렇게 음. 병력을 효율적으로. 확... 아직까지는 참사가 아직까지는 안 되잖아. 게임에서는 응. 아주 중요한 게 뭔데? 병력 배치라는 거. 약 그냥, 그냥 스타처럼 우르르 몰고. 응. 음. 병력을 한 음. 분대가 분대가 보통 하나만 내가. 음.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위치를 잘 잡아 잘 배치를 해 그러면은 질싸움 음 그러니까 초바에 잘하다 밀법부터 같은 거다 이걸는 지프가 중요하농농박세다 <웃음> 야, 근데 전차 팰라면 얻는 어, 거, 어떻게 하는 게 낫냐? 오늘. 차를 아, 했으면. 음. 잠깐만, 왜 말이 끊기냐? 왜 말이 끊길까? 야, 말이 끊기는데. 아예. Well, yeah.